소리가 나요. 애기를 안고 굴 안쪽으로 정신없이 기어 들어갔어요.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. 온통 껌껌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더듬더듬하면서 동굴 속을 기어갔는데 자꾸만 막 다른 곳이고 또막 다른 곳이고 배고프다고 깽깽 울던 애기는 언제부턴지 조용해졌어요 죽은 애기를 안고 나는 또다시 동굴 속을 기어가고 또 기어가고 밖으로 나가야 우리 애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건데 여긴 너무 추운데 여긴 너무 무서운데